오늘은 대명포구 다녀온 영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대명포구는 경기도 김포시 대곱면, 대명항은 김포시의 유일한 지방어항입니다. 봄철이면 삼식이, 쭈꾸미, 밴등이 여름철에는 농어, 광어, 우럭, 가을철이면 꽃게를 주로 어획합니다. 대명포구는 강화도가 연륙되기 이전 바다 건너편의 강화도를 바라다 볼수 있는 곳이고 군사 지역인 전방으로서의 지역입니다. 전함이 모여있는 함, 상, 공원도 볼수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젓갈, 건어물, 조개 등 어부가 잡아온 어물과 직접 담은 젓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갓 잡아온 제철 생선을 볼수 있네요. 잠시 시장 구경 좀 할까요? 우리 일행은 햇거리를 사가지고 일인에 5천원씩 받는 회센터로 회를 먹으려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나는 일행들을 뒤따라 가면서 촬영하면서 따라가기가 바쁘네요. 토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배센터로 가기 전에 시장 밖에서 주변을 찍어보았습니다. 배센터로 일행들이 가고 있네요. 나도 빨리 따라가야겠네요. 해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처럼 일행들과 함께 소주와 복분자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강화도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대군면 대명항을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